안녕하세요 커피는 잘 모르지만 커피는 매일 마시는 제가 사용하는 4년차 저희 집에 접어든 이 커피 머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커피 맛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커피를 매일 마시는데 커피를 매일 마시게 된 이유는 먼저 운동을 할때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쭉 들이키면 힘이 부스터 돼가지고 운동이 더잘 된다는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메리카노를 한잔 마시고 운동을 했는데 어, 이 쓰이는 힘이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많이 마셔요. 커피 맛이 뭐 이게 더뭐 블렌딩이 잘 됐고 원두가 좋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자동으로 얘를 눌러서 커피를 먹고 일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잠에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 거릴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데 얘는 사실 제가 사려고 했던 제품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스땡땡의 그 예쁜 하늘색 스카이블루의 그런 정말 로망이죠, 여자들의. 그 메이커를 사고 싶어서 신랑을 졸르고 졸라서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색깔도 예쁘고 저 색깔도 예쁘고 보면 뭐 볼수록 다 예뻐. 그래서 여보 나 이거 이거 그냥 살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예쁘긴 예쁘네. 근데 한 바퀴만 더 돌아보자 이러더라고요. 왜나 이거 사고 싶어. 이제 이렇게 막 하는데 저게 예쁘긴 예뻐.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게 반자동이잖아? 그러면 은 커피 원두를 내리고 그 찌꺼기를 자기가 이렇게 돌려서 버리고 씻고 해야 되는데 과연 할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 할수 있어. 그럼 할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전 뒤를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저희 신랑은 아무래도 일주일 쓰고는 안쓸것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뭐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한테 자동이 어떨까? 이러는 거예요. 자동? 자동? 저것도 자동이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저거는 원두가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원두 양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씻어야 돼. 근데 자동은 그냥 누르면 나와. 그냥 커피 자판기 생각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갔어요. 갔는데 이 제품이 그 제가 사려던 제품하고 가격도 더 싼나? 비슷했나? 여튼 그랬고 그냥 정말 신랑 말대로 누르면 커피가 나와요. 물양 조절하고 컵양 조절하면 커피가 나오고 가장 좋은 건 청소가 자동 청소예요. 얘가 청소해주세요 하고 뜨면 제가 그 버튼을 누르면 청소가 돼요. 그래서 한참을 저도 생각을 했어요. 예쁜 것을 택할 것인가? 내가 편한 걸 택할 것인가? 근데 저희 신랑이 막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 아침에 일어났어. 자기가 정신이 없는데 커피를 한 잔을 마셨어. 그랬는데 애들 아침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 커피 찌꺼기가 막 쏟아져 나와. 그게 낫겠어? 아니면 커피를 그냥 자동으로 내려가지고 한잔 대충 마셔서 잠이 깨고 얘가 닦아달라고 할때 닦아주고 버리라고 할때 버려주고 이러는 게 낫겠어. 한참 생각했어요. 전또 아침잠이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랑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청소를 한번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자동으로 얘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뭐 커피 맛이 뭐 담배 찌꺼기 정도의 냄새만 안 나면 되니까 아, 아쉽긴 한데 하고서 얘를 샀는데 정말 정말 얘가 우리 집에 온지 벌써 4년 차가 되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잘 선택했어요. 자동을 할 거면 차라리 캡슐을 쓰는 게 어때요? 캡슐 값을 따져보니까 보통 한 캡슐에 한 900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먹어요. 좀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고 저랑 신랑이 적게 먹으면 하루에 3 잔. 많이 먹는 나은한섯잔을 먹어요. 근데 이게 저 다섯 잔 신랑 다섯 잔 하면 10잔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9천원이 대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루에 한 케이스를 다 먹겠구나. 보통 이렇게 한 줄, 뭐두줄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케이스로 된거한판 있어도 2, 3일이면 다 먹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먹는 편이라 얘를 정말 잘산것 같아요. 보통 원두, 만 얼마에서 2만 얼마 정도 사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대형 마켓 같은 데 가도 들어있고 원두치 가도 한 팩에 그 정도 가격이면 살수 있는데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정말 우리 집에서 열일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얘는 사용법이 진짜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여기 전원을 눌러요. 여기 전원인데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예열 시간이 있어요. 예열 시간이 조금 있는데 요 동안에 혹시 물이 뒤에 없다고 하면 물받이 통이에요. 요게 상당히 꽤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이거 웬만하면 수돗물 말고 정수기 넣는 게 수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꼭 정수, 생수 넣거든요. 물이 없으면 그 사이에 얘를 채우고 정수기에서 얘를 꽂아줘요. 물이 한 1리터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꽉 채우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잘안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원두의 양을 원두가 깊은 맛을 내고 싶으면 원두 3개 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3개, 2개, 1개 조절해서 약하게 먹고 싶으면 이제 1개로 내리면 되고 진하게 먹고 싶으면 3개를 누르면 되고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거는 저는 지금 20ml 에스프레소로 설정을 해놨는데 양을 180까지 이러면 한잔이 나거든요 한 잔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컵두 잔이 나오잖아요 요거는컵두 잔의 양을 할 건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두 잔을 할 건지, 아니면 한 잔을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해요. 하나 할 건지, 두개할 건지.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원두 세개에 20ml에 컵두 잔을 해서 뽑는데, 제가 요거 뽑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피를 하고 난 뒤에 찌꺼기는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찌꺼기를 버려주세요 하는 그 표시가 뜨면 저는 이렇게 한번 쳐줘요 그래서 가로들다 내려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커피 찌꺼기가 보이시나요? 동그랗게 커피 찌꺼기들이 여기 모이는데 얘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돼요 아니면, 볼 같은 데 모아서 커피 찌꺼기로 뭐 냄새 탈취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활용을 하시든지 해도 되고, 원두를 넣는 것도 따로 있어요. 원두는, 원두는 바로 이곳에다 넣는데, 얘를 열고, 지금 원두가 꽉 찼죠? 제가 미리 원두를 넣었는데,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다뭐 마신 병에다가 소분해서 넣고 이거를 조금씩 조금씩 따라주고 있어요. 근데 원두도 갈리는 정도를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세심하게 뭐 12단계, 7단계 이런 거는 아니고 이렇게 3단계예요 3단계. 원두의 굵기가 지금 보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입자. 그냥 보통 입자, 굵은 입자. 이렇게 3단계로 내가 원하는 입자로 추출해서 마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데 보시면 뭐 크레마가 그렇게 뭐 두껍고 깊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즐기는 커피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다시 테팔 LCD 창으로 돌아오면 이런 설정이 있는데 얘를 저장을 해놓으면 지금 이게 A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B단계는 저희 신랑이 해놨는데 원두 3개에 50ml에 컵두 잔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보통 A로 해서 먹고 신랑은 보통 따뜻한 걸 좋아해서 50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두 가지 설정이 가능해서 해놓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스팀이에요 라떼를 스팀을 내서 먹고 싶을 때는 얘를 눌러서 스팀을 하고 요거는 설정이에요 설정을 가시면 이렇게 떠요 근데 가끔 설정 중에 요 K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물청소를 해달라고 뜨는 거예요 그럼 물청소가 뜨면 전용 알약이 있는데 그걸 넣고 청소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내부가 다 세척이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리고 나서 딱히 뭐 저한테 경고등은 뜬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3년 4년 을년 4년 차를 쓰면서 커피 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예요 뭐 딱히 더 설명을 하자면 요스팀 우유를 넣을 때 근데 얘는 라떼 전용이 아니라서 스팀이 막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뜨거운 거를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이 스팀에서 연결해서 라떼 전용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악세사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안 사용해 봤는데 라떼를 굳이 정말 제대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긴 그런 분들은 이거 연결 안 하고 그냥 그 우유 스팀 전용 을 피처를 쓰시겠죠? 이것도 그럼 설명을 해드린 김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잠시만요 제가 그럼 우유를 조금 따라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우유를 따라 왔는데 우유를 스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눌러줘요 그러면 은 요렇게 예열이 되죠 이렇게 프레스 스타트 이렇게 뜨면 우유를 이렇게 한 2cm정도 넣고 스타트를 눌러요 오 따뜻해 이렇게 우유가 나오는데 나쁘지는 않은 정도예요 그런데 하고 났으면 얘를 바로바로 바로 씻어주지 않으면 이 안에서 우유가 굳어버려서 얘가 굳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스팀을 하신 다음에는 닦아주셔야 돼요. 근데 뜨거우니까 상당히 조심해서 빼셔야 돼요. 엄청 뜨거워요. 제가 지금 우유 스팀을 하고 바로 막 닦아왔는데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닦은 다음에는 얘는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요거는 이렇게 꽂아주고 약간 요 구멍이 막히면 핀 같은 걸로 핀이 따로 전용 핀이 있어요. 거기다 구멍에 통넣고 구멍을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꽂아주면 끝이에요. 간단하죠? 네, 요렇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뭐 딱히 더이상 설명드릴게 없어요 얘는 전원 버튼 누르고 설정을 내가 해놨으면 누르면 그냥 거기에 맞는 커피가 나온다는거 커피 찌꺼기는 통으로 가서 통을 버리면 된다는거 원두가 없으면 위에서 넣으면 된다는거 물은 뒤에 있다는거 이거 외에는 딱히 뭐 원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나의 설정에 의해서 커피 맛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처럼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커피는 매일 드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커피 맛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뭐 손님 대용으로 커피 머신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커피 머신을 놓고 싶을 때 어느 정도의 맛은 따라가면서 힘들지 않고 그럭저럭 가성비 괜찮은 커피 머신을 찾으신다면 저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테팔 커피 머신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